감사합니다 다은쌤의 메이커 탐구생활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탐구생활 활동편 1 은박지 내손 네 엄지척 덕분에 감사합니다 은박지로 내 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은박지와 가위만 있으면 되는데요 우선 이렇게 길게 잘라서 여러분의 한 손을 올려놓고 손 모양을 먼저 잡아줍니다. 내 손을 만들어도 좋고요. 친구나 엄마 아빠 손도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손가락 부분을요. 가위로 살짝 살짝 표시만 해둡니다. 그 다음 손을 조심스럽게 뺀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잘라줍니다. 음박지를 구겨서 길쭉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이거 한 개를 손가락 위치에 자리 잡아주면 됩니다 손가락이 다섯 개니까 다섯 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? 손가락을 다 넣어주면 이제 은박지를 꾹꾹꾹 눌러서 손의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 필요하면 은박지를 조금 더 사용해도 좋습니다. 어때요? 금방 손이 하나 뚝딱 만들어졌는데요. 같은 방법으로 오른손도 쉽게 할수 있겠죠? 이렇게 은박지로 만든 손으로 재미난 손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 위에 점토를 붙여서 만들기에 응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